Visual Studio Code에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할 때 콘솔 로그를 입력하고 제거하는 게 지겹다면요. 확장 기능에서 터 l 콘솔 로그를 설치해요. 로그로 출력하고 싶은 코드들을 선택하고 메뉴, 뷰, 커맨드 팔레 n 트터 l 콘솔 로그 중에서 디스플레이 로그 옆에 단축키를 기억합니다. 이제 단축키를 이용하면 한 방에 콘솔 로그를 입력할 수 있어요. 디버깅이 끝났다면 딜리트 올 로그를 실행해서 모든 콘솔 로그를 한 방에 지울 수 있습니다.